너무 피곤해 오늘 은 진짜 아침에 눈이 안 떠서 아니 어, 어떻게 잔 들었나 는 거예요? 오늘 무슨 촬영인가요? 2 0 2 2년도 1월에 나온 미니앨범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얼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은데 정신 상태가 음. 양호하지 <웃음> 못해 대신 아 양말 입고 양말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풀로 채워 두시간 남았잖아요 꽉 들어가면 또 양질의 앨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음원도 중요하지만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잘 나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고믿 네? 예 저희는 뭐.. 어습니다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오오 예 무조건 찾는 곳이 아니야 오예 oh, 아니 yeah.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용선이 리렉션 저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니 예.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조금 되게 프리하게 좀 찍으시는 편이라 결과물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일단 의상도 되게 좋고 댄스들 의상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제 근무 하러 가거든요. 함께 한번 가시죠.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여기서하기 때문에 일상삼절만한번 해봐야 돼 나도 나도 뻥아니고 이거 하나도 기억 안다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내 내리자 네. 아니야 <목소리> 아니 누가 보면 되게 잘 사는 줄알 거야 와와 Let's yeah. go. 뮤직맞았다. 어, 음, 음, 안녕. 저감. 감사합니다 오늘 어, 2022년 1월 6일 저녁 6시에 발매되는 장민노의 미니앨범 s a 의 정답은 없다 뮤직비디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최고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동님 저희 계신데요. 감독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웃음> 마지막에 텐션이 올라오신다. 자, 장미노 정답은 없다 뮤직비디오. 파이팅! 커밍 수